Konnichiwa.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소식을 이 나나가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브로윈포 구독과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모아페를 재산 신고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암호화폐 업계 전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곳에 대해 의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아공해 탈세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잘 내고 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 부조리한 관계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유동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그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일본에서 달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소득세의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어서 많은 거래가 반복되면서 소득세 계산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거래 시에 생기는 이익은 연말조사에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투자자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방법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도치 않게 달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모든 내역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번에 일본재무성이 21일에 근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매매 시 투자자들이 얻는 거래 결과를 포함한 연간 거래 고래 보고서를 거래소가 발행해 내년 2019년 1월 말쯤부터 개개인에게 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세정 사이트에서 일본 근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생긴 거래 이익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웠던 계산도 이 파일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가연님이랑 일본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한국은 2017년에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2월쯤에 국가에서 ICO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병화가 있지는 않았죠.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규제를 만들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해킹 문제도 많았고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몇번 있었죠. 그런 투자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인면의 암호화폐를 금지, 리바레지 수준을 투자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5배부터 네배로 정한다는 것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판결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도 이렇게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가이드를 잘만들어가며 여러가지 문제를 방지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암모아페에 대한 조막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른시이 안에 한국도 일본도 현재 암모아페 시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